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청평 땅 근처 복귀 된 청평 땅 근처에 이런 엄청난 여수 바다와 똑같은 환경이 있는 바다이지만 그래도 여수 딱 그러한 어, 어 감이 오네요 참 아버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하셔가지고 드디어 우리 복귀 된 청평 땅이 우리 것이 됐고 거기에 벌써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 역사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아니, 그날에 처음 날이 왔는데, 그, 어, 전 주인이 갑자기, 어, 당신들이, 어, 이런저런 자동차 필요 있냐 하면서 자동차 그냥 우리한테, 아 어, 그거 쓰라고, 이거 쓰라고, 이랬을 거라고, 이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사야되는 그 특별한 작은 자동차 또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지만 아니, 아니고 좀 특별한 작은 라이노컵불서 자동차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산도 숲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살라고 하면 2만불 정도 되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아 내가 하나 있는데 내가 가져올게 다음날에 배달하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웃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산을 깎아야 되는데 청평 땅천정 자리 또 어, 청평 수련원 자리 이제 차나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나 깎기고자 포크인도 필요했지 물도우자도 필요했죠. 갑자기 이전 주인이 이 근처에 큰 부자네요. 자고그 자기 부인이 보수 여성 회장이시네. 그냥 그런 놀라운 역사 통하면서 어 너희도 포크인 필요해? 내거 있다. 너희도 써라. 너 물도우자 필요해도. 그러면 우리 거그 써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정말 여기 오면서 기도하자마자 아버님께서 이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간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또 새로운 우리 주변 사람들만 만나고 세상 에 여기 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우리 작은 힐빌리 캐빈 카페 식당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시골카페죠 그걸 들어갔는데 그 아침밥 먹으러, 가,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다 거기 드셔야 돼. 그 여기 여, 여 거기 갔는데 아니 사장님이 딱 펜실베이니 오는 어서 어, 오신 분이에요 펜실베이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요 그또 펜실베이 크잖아요 한국보다 크잖아요 펜실베이 어디 아니 바로 포코노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코노산 혼즈델 여러분도 할리데이비서 거기 갔죠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거기 <웃음> 그래서 여기에 식당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혼즈델에서 우리 감사원장님도 거의, 타미건 웨하우스, 레인지, 총기, 사격장이잖아요? 세상에, 그 사장님이, 여기 식당 사장님이, 혼준들 펜실베니아 타미건 웨하우스 사격장의 멤버예 구독, 구독자, 구독자 아니야. 아니, 어, 뭐야. 회원, 회원. 그러면서, 거기 자기 엄마랑 갔, 쐈대요. 그, 펜실베니아 갈 때. 세상에, 첫날에 그렇게 맞는데. 그런 그런, 그런 아줌마만 맞는 거 펜실베니아만 아니다. 포크노만 아니다. 아니, 터미널 웨하우스 사격장 사용하는 분이 <웃음> 이런 <웃음> 놀라운 역사가 막이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 오자마자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어나고또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과 이 회장들까지, 어, 뭐 다루아져요 어제도 우리, 어, 주변에 사람들하고, 그, 바베큐 했는데, 벌써 소문이 막 나고, 오 여러분, 우리, 너희들, 어, 바이스 뉴스에서 봤다, 뭐, TV에서 봤다, 와, 이렇게, 세상에, 이거, 너희들이 유명한데, 어, 이렇게, 어, 여기 오는 거참 놀랍다, 화려한다 이러면서, 이제, 저, 저, 저, 저, 저 어, 어, 주변 사람들, 우리, 그, 청평 땅 도와주는 사람들도 오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밥 먹고, 또, 어, 바베큐도 하면서, 우리 어떻게 식구 되냐고 여기우 여기 천국에 갔다고 이거 우리 어, 모든 것을 철창만대에서 모든 것을 대해서 지지하고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단 여기 아주 극극극부 보수니까 댄시는 베시베르가 극보수죠 보수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일어 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 식당에 오늘 아침에 그 사장님 또 만나고 갔는데. 어, 우리 어, 감사원장님 국진님과 함께 마지막으 지금 만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주변에 아줌마가 어 당신들이 당신들이 올라가서 거기 서 국립공원 한번 가보라. 고 거기 가서 놀라운 환경을 볼수 있다고 이렇게 한사. 이거 이거 오는 거. 여러분과 함께 오는 거 여기. 예? 여기는 완전히 보세요. 완전히 여수바다와 되네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 뭐야 천정호 천일호, 천일호, 텍사스인 천일호 여기 청평 땅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아비도 여기 데리고 그러면서 이 호수도 어? 해양섬리 완전히 여수 같잖아 이거. 완전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산 이, 이 크기도 완전히 여수고 청평 우리 복귀된 청평 땅에서 그 우리 의 산은 청평 산보다 커요. 그 산은 이제 사탄 적으로 갔지만 아버님의 성령과 아버님의 사라계심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지하시고 많이 기도하셨으니까 이런 놀라운 철창 어, 왕국에 또한 테네시 극보수 땅을 청평 폭탄 청평 찾고 또 아마도 어, 펜실베이니 번 어, 10월 달 후에 철창 축제 끝나고 테네시 다 이동했을 때. 우리 다 함께 이동하면서 테네시에도 작은 철창축제 하면서 또 텍사스에 작은 철창축제도 하면서 또 유타주, 라스베가스 섭리에서 작은 철창축제 하면서 물론 펜슬매아만큼 크지 않지만 왜냐면 바로 시작했잖아요, 기반을.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 또 미국, 미국인들 격려하면서 이들이 여러분한테 우리 한국교와 회 일본교한테 어, 이런 놀라운 메시지 받으면서, 너희들을,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죽으면은, 우리도 다 죽는다. 중국을 다 잡먹는다. 이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한테 들은, 듣는 것이, 이 미국 시민한테 엄청난 자금만 아니라,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도 성족기를 들고, 또 미국, 어머야 노래들 부를 때이 참전용사들이 막 울고 일반 시민들 격려받으면서 자기들이 세계를 위해서 이정치사탄주의 싸워야 된다 그런 결심 만드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 있었으니 펜실베이뿐만 아니라 테네시, 텍사스도 이제는 라스베이거스, 유타 부분에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준비하고계시니까 여러분 준비해지고 또 여기 오실 때. 미국에서 많이 기도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정성해드리는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아버님께, 참모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아주!